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를약한달 전에 후아유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무신사 공식 홈페이지 선판매를 기념하고자 덤블집업 증정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2019 FW 후아유 덤블집업의 이름을 정해서 댓글로 남기면 되는 이벤트였거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총 다섯 분께 덤블 집업을 증정해 드리고 또열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여기 띄울 텐데 이게 제가 댓글로 남긴 그 이름이거든요. 물론 제가 지은 이름이 이제 선정이 된건 아닌데 그 당첨자 다섯 명 안에 들어서 제가 덤블 집업을 증정받게 됐습니다. 어떤 상품이 정해져 있어 그걸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후아유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집업을 하나 골라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가서 한번 봤는데, 아어 근데 진짜 예쁘게 너무 많더라고요. 고민한 끝에 테디 덤블 집업 라이트 베이지 L 사이즈로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8월이 다 돼서야 드디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선택한 상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받게 된 건데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한 달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포장을 뜯어보고요. 제가 옷장에 가지고 있는 옷들을 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어울리는 코디까지 한번 찾아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택배가 왔고요.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음으로 뜯는 거거든요. 다른 건 없고요. 이거 들었어. 보이시 보이시나요? 아 저는 테디 덤블 집어이라고 하는데 명 정식 명칭은 유니 덤블 집어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여기 5만 9,9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보였던 그런 뭐랄까 양털 후리스 그런 느낌이죠. 어떤가요? 제가 이 색을 선택한 이유는 입고 있는 이 가디건 색이랑 비슷하죠? 제가 이런 색을 좋아해요 베이지 계층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색이 몇개 있었어요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저는 이 색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구경하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퍼를 열면요 여기 안에 또 이런 체크무늬가 있어요 체크무늬도 되게 포인트처럼 예쁜 것 같아요 맞죠? 바로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위위 여기 맞아? 위에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입고 돌아다니면 약간... 이 아니라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아직은 좀여름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밤에는 좀 쌀쌀한데, 오, 되게 이목 부분에 양털이 있어서 뜨끈뜨끈하네요. 지금 입으니까 약간 얼굴 빨개지시는 것고 있나요? 느낌이... 어 이거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있는데, 가디건을 입어서... 까지 입으니까 굉장히 후끈후끈 해지는 지퍼까지 한번 장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을 떼지 않은 상태고요.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따뜻 타겠다. 지금 덕은 따뜻하죠. 바로 한번 일어서서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지금 일어서 상태고요. 이 지퍼가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홈페이지에 있던 다른 리스트들과 비교했을 때이 지퍼가 가장 세련돼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엔 어떤가요? 어,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예쁘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했던 거겠죠 이렇게 약간 체크 무늬가 보이는 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체크 무늬가 보이게 하는 것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흰색 무지 티를 입고 입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링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저희 전신 거울로 한번 전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토선물받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물론 제가 적은 댓글이 이제 네이밍 공식 런칭 이